저밖에 못 하세요? 감사합니다만만이 <웃음> 티도 안 나는 거 화장한 줄 알았네. 손손왜저 <웃음> 주, 피스타치오끼리 가게 떠도 되는 건가요? 피스타치오 오늘은 콩쥐 파티래 왜? <웃음> 콩지파티 <파치. 웃음> 수민이가 김수연한테파티라 그러던데? <웃음> 왜? <웃음> <웃음> 여러분! F예요 F! 이게 10.5kg인데 이게 1 0 3 k g 야 아니 저게 뭘 쑤셔놓은 거예요? 이거 10kg라고? 이게 1 0 5kg고 이게 10.3이야. 10 다시 다시 아니야? 해봐. 진짜 10kg이에요. 아 근데 이게 더 무거워. 그냥 들기도 에 이게 더 아, 무거워. 그래? 큰게 얼마시고? 짜게 큰게 10도 오고 아, 이게 10.3이야. 아? 이렇게 아, 아, 지금 그, 그, 그, 아, 아, 나 햇반 모른지? 아니야. 아나 햇반 햇반이 있다. 햇반 여기다 넣어야 돼. 햇반 안안 들어갔는데? 그, 왜, 20, 너 햇반 여기다 넣었어? 여기다 넣어야 돼. <목소리> 너 아, 왜 하는 거야? 너 22세야. 응. 아, 소피야 마스크 아, 너 22세면 생안녕하세 아. 저기 저기. 자가 보이네요. 매매 착취제. 잠시만요. 이러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. 예의가 <웃음> <목소리> 바르시네요. 아 근데 거 그러, 거 그렇게 안가깝잖아딱 내가 너 보는 정도로 아 그래? 어. 가까운데? 리수민씨 수민이 수민이 화장 안했다고 안 찍어준대 어. 아불라 불려 야, 너뭐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는 거지? 이상하게 나, 너 이상하게 나, 나 약간 여기, 여기 있을 때 이상하게 나, 나 이상하게 생겼어? 아까 표정 아니야, 지금 괜찮아 어. 저만에 머리 감았다 왜 오랜만에 감아 야 밀어봐 <웃음> 되게 좋아지네요 바꾸시는 <받으실> 거나요 가자 <웃음> 어, <이상하다. 웃음> 위로 오시나봐요 네 유튜버세요? 아네 요즘에는 1인만 본인데라서 네 수터 네. 중이야? 어, 어 근데 이건 껐어 비행기 모드 해놔야 돼서 내눈봐 엉엉 어, 울었어요 사실 찍었어요 이렇게 우는 거? 아니 거짓말이야 아, 찍었어야 되는데 아, 너무 너무 찍으려고 하다가 너한테 맞을까봐 그냥 포기했어 <웃음> 너무 웃겼어 어그 상황이 자기 생각하면 자기 생각하면 웃긴데 그때는 심각했잖아 아 진짜 무슨 아 친구 다 수터통 찍었어 무슨 아침부터 스틱폼 찍었어. 스틱폼 아니었어. 아까 거의 사극이었어. 사극이라니. <웃음> 혼자 혼자 사극. 혼자. 에 약간 그 어, 어, 얼마나 힘든지 어. 밀린. 너무 힘들었다. 핸드폰 전화 쌀파 <웃음> 길막 길막 길막 길막. 대만 냄새. <웃음> 맞아? k i l l 라 a i l l m a k k i l l m a 봐 Killmak k i l l m a 대만 냄새 l m a k k i l l 냄새 k k i l l m a 대만 도착! 아 안녕! 지금 운전기사 이런 뭐지? 존? 존? 존을 기다리고 있어 존 맞나? 이런거지? 운전기가 몰 우리? 우리? 존이야? 장. 아 쨍! 쨍! 어, 에바 한국인 나 코코다 말한다고 아 코코는 안돼 아 프로 네. 뭐야? 싫어, 야, 지금 오케이. 오케이. 헉! 뭐 지금 녹화 중이지 깨. 이데보다말아먹었데꼬락 꼬르 꼬르 기량이 떨어지신 거 아닌가요? 아! 지금 너무 카메라 앞이랑 고급적인 태우를 아까 그만큼 아니었는데. 아, 저기 흘리셨잖아요. 아, 이거. 아니, 너무 부듯했어 이거. 아, 면백히 흘리셨는데. 이강연에는 영양가가 없어요. 그냥 찍는 거지, 뭐. 그거보다 작은 걸 넣으셨는데 그래도 가능하십니까? <웃음> 가능하신니 <거 웃음> 거의 하난데요 야, 너무 덜덜거려요 한입법 2차시기 일행이 떨어졌어요 보일 때본 적은 없지만 죄송하것 같은데요? 이차시입니다이차시 <웃음> 이제 고3을 마무리로 은퇴하셨기 때문에 기량이 좀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고3을 마지막으로 은퇴했으 지금 심을 두려니까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? 하지만 결국 어쨌든 조금 흘리게 됐지만 세입에 늦었나요? 성공하였습니다 세입 <웃음> 야 이거 오케이 어, 아 네. 세시. 세시니 오케이 땡큐 바이바이 세시해 맛있는 냄새나요 효연씨 싱겁진 않겠죠? 싱거으면 죽여버릴까 죽요야 근데 물 뭔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닌가? 4개 네 끈잖아 어 좀 약간 한강의느낌이있긴 한데 한강의 느낌이 있는데 제가 아와첫첫식사나오오면 와우! 와우! 기분이 w w 하 w Wow Wow Wow w o 시소 o w w 연 w Wow 서 o 연인데 w w o 짜오 o w Wow w 나가야, 난 짜오짜오인이야. 짜오짜오인? 야, 다들하다니 끝. 아, 야! 미트민씨 야, 너네 해방 아, 안 가. 마리엘이시네. 김수현 똥싸? 아우 진짜. 어딨는데? 야, 나안튀겼다 누가 가져오지 말랬나? 너무 슬프다. 응, 라면 끓이딱 좋은 사이즈네, 이거. 응. 아까 보고 약간 바로 라면. 라면 잘 끓였네. 맛있다. 김치 성공전인지 먹어볼게요. 근데 응 너왜 응. 하필 지금 전화했니? 딱 좋아. 날 라면 먹는데 희희희희 여기 오렌지 주스가 아 한국 오렌지 주스랑 맛이 꽤 달라. 음. 고 싶다. 기내에서 한번더받고 싶은데 안 와서 못 먹. 못 먹. 난난 숙수러서 막 투탕 달라야지. 커피도 뭐. 있었을 Upon 커피도 두잔 먹었어. 나는 물물 계속 달라어물 목이 아 너무 말라서. 나 나한테 계속 물어보면 다 달라 그랬어. 하티, 하티, 응, 어. 커피, 커피. <웃음> 커피는 내가 하티를 마시고 있어가지고. 주스 안 되고 나면 자꾸 그것만 주길래. 쌀남 좀. 응. 얼음물 달라 해 줘. Yes, please. 난 계속 뭐 달라. 안내, 안내, 안내만 지금 너가 말보. 설거지야 설거지. 짠냐? 전혀, 거의 전혀, 거의 짠 수준이었어 방금. 지금 다섯 시 반이니까. 홀 빨리 나가요. 6시에 나가요. 아침에 있다가. 네. 내와요 네, 그럼 내가 냄비 닦줄게 아, 안 아, 해? 그렇다면 네, 그래. 내와요 네, 네. 네. 네, 네. 네, 땡큐. 갑자기 한번 햄버거가 먹고 싶다. 햄버거? 응. 아, 우리 이번에 맥도날드도 먹어보자. 그래. 그래. 뭘 먹어? 맥도날 나랑 매도드 가기로 했는데 못 갔어 네? 늦게 일어나서 오늘 어, 아침에 먹기로 했던 거 아니야? 네, 우리 장분날맥도날드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오빠 한거 같아 오빠? 오빠 뭘 먹었다고? 아, 쟤, 어? 쟤한테 줬어 돼지코! 지 돼지코 주세요! 맞아? 돼지코. <웃음> <오> <웃음> 그렇구나 우산 안 들고 가도 되겠지? 뭐, 뭐, 아까 조금 올것 같긴 했는데 명동 돼, 명동 중국어때를 이제 한국이라고 봐도 오거같아 한국요리야? 어우와 어. 어. 벌써 드립다 비싸만원네아 삼계탕 2인분에 엄청 많아 한국 음식 아. 아, KFC 아, 다, 다. 아 아는 길 아는 길 moment... 아, 애들 가... 누 있지? 한 가고 있는데 다 숨어가지고 좀... 나야 기억나니? 아무것도 가지고 <웃음> <웃음> 어? 장난치지 마. 장난치지 마. 야, 주변 <웃음> <진짜> 사람들이 아도 친구 지금 기분이 진짜 아니야? 아, 거 울뻔했어. 야, 울뻔 <웃음> 야 장난치지 <장량 웃음> 마. 장난치지 마. <웃음> <웃음>